사랑이 못 제아와 진혜성의 리턴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. 오는 19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제아와 진혜성의 운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준우승 출신의 두 사람은 나란히 미스터트로트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찍부터 재대결을 향한 팬들의 폭풍 기대를 모아왔는데요. 더욱이 예선에서부터 우승부 소속으로 함께 합을 맞춰온 두 사람은 지난주 방송된 팀 미션에서 치명적인 섹시 무드를 기반으로 정렬의 라틴 트롯을 선보이며 역대 무대를 완성해 우승부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. 끈끈한 전후회로 똘똘 뭉쳤던 재하와 진의 성이 이제는 경쟁자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.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 대진에 마스터군단은 이렇게 둘이 붙는다고요? 아니 왜 얘를 골랐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며 탄식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난 뒤에도 심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운명의 핵... 어, 공연을 하세요. 제하와. 급기야 장윤정은 김성주씨는 어떻게 들었어요? 라고 돌발질문을 던졌는데 어, 황금촉 MC 김성주가 어, 어. 두 사람 중에 깜짝 놀랄만한 분이 있었다 라고 소감을 전해 현장을 아,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. 누구인지 키묻는 어. 마스터군단의 어. 김성주는 비장한 눈빛으로 이니셜을 공개해 재하와 진해성을 긴장케 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제아와 진혜성의 빅매치는 오는 19일 밤 10시에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가람,